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이게 네, 일반인들은 못 찾을 것같은데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지병군 세무사님을 모시고 증여와 상속, 절세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지병군 세무사님은 세무사님을 가르치는 세무사님 로 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무법리 가감 대표 세무사이시고요. 또 한국세무사의 세무연수원 교수도 계십니다. 어, 절세 전략,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어 맞습니다. 일단은 세금과 관련돼서 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절세 방법은 네. 항상 그 세금에 대한 계산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게. 계산 방법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증여세 음. 계산 구조를 통해가지고 네. 어떤 항목 중에서 절세 방법을 끄지고올수 음. 있는지 그리고 음. 거기에 빗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몇 음. 가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요? 증여세라는 게 내가 무상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증여 재산 가액이거든요. 네. 얼마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음. 그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 증여받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겠죠. 네. 현금이나. 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음. 세금이 달라지는데 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원칙이 네. 시가입니다 시가요. 네. 어. 시가고 요가그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시가라는 음. 방법을 통해서 그 재산을 평가하는데 네. 중요한 게이 시가의 의미가 네. 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가가 있으면 그게 우선시 되는데 네.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수 없을 때는 음. 어쩔 수 없이 다른 유사한 부동산을 준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의 대표적인 게 감정가액입니다. 어, 그러면. 그러면 감정가액이 있다고 라 하면은 다른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을 준용하지 않아도 음, 네.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다른 부동산에 거래된 금액이 나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네. 높게. 측정돼 있다든지 음. 너무 낮게 측정돼 있었을 때, 그럴 때는 감정 평가를 받으면은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음. 남의 거를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어허.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내가 감정 평가를 하지 않고 음. 어, 아파트를 이렇게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는 내 거에 대한 평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남의 거를 준용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2023년 9월 1일날 이제 증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그 증여, 그 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전에는 6개월, 뒤에는 신고일까지의 남의 부동산의 가액을 도출해서 이제 네. 어, 증여 재산 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감정 가액이 없으면은, 요 중에서 내 부동산의 주택 공시 가격하고 제일 유사하거나 그 갭이 작은 거를 준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아파트, 자녀 입장에서 그 증여받으려고 하는 아파트의 주택 공시가격이 4억 9천이라고 하면은, 네. 내 단지 내에서 주택 공시가격이 동일한 매가를 준용해서 그 재산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7억 5천이에요. 그러면은, 음. 내 거에 대한 평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내 거와 비슷한 7억 5천에 대한 거래 금액을 갖고 증여수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감정을 받아요. 네. 내 물건에 대한 음. 그럼 내 물건에 대한 평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음. 근데 이 감정가액이라는게 약간 유두리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가격 폭락이 클 때는 더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으면 은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게 또는 음. 때에 따라서 내가 높게 평가를 받는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거의 대부분 낮게 받으려고 하겠죠 음. 근데 감정을 받았는데 지금 거래된 금액은 다른 부동산은 7억 5천인데 음. 내 부동산에서 감정을 받으니까 6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둘 중에 6억 원이 훨씬 낮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입이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 배우자한테 증여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감정을 받지 않으면 7억 5천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 6억을 적용해서 음. 그 초과되는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감정을 받았더니 낮게 평가를 돼가지고 음. 6억 원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6억 원 공제가 오. 돼가지고 어 증여서를 내야 될 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선택을 할수 있는 건가요? 기준 시가하고 이 감정평가 시가에서 내가 유리한 걸 선택할 수있네 시가가 우선입니다. 시가가 무조건 그, 음. 그 시가가 드러나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시가를 끄집어올 때내게 네. 없으면 은 다른 사람 거래된 금액 유사 매매사례까지서 음. 끄집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걔보다 우선한 게 감정가에게 우선한다. 음.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정을 받으면은. 뭐,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음. 하나도 안낼수 있다. 그럼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방법은 중요한 거는 증여세의 핵심 키포인트는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다. 그 네. 가치를 내게 어, 있으면은 뭐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은 남의 걸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의 걸 준용하는 게 불리할 경우에는 음. 내가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아가지고 어 적용하면 은 훨씬 더 세금을 전략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전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세간청하고의 다툼이 없어요. 그래? 어. 예. 내 감정가액을 안 받으면 은 이게 더 비슷하다, 이게 더 유사하다 음.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게. 내 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으면 은 얘가 제일 우선순위가 있기 음. 때문에 과세관청하고의 다툼도 없을수 음, 있다. 그런 그렇군요. 측면에서 감정가액을 잘 활용하면 절세 방법으로 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네. 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계산구조에 보면은 네. 이제 재산가치가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때그때 증여한 가액을 갖고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은다 쪼개서 계산할 줄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증여세 계산 구조는 내가 증여할 시점에 앞에 10년 동안 증여한 거다 합산해서 계산해. 이렇게해 가지고 이제 증여재산 가산액이라는 거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음. 되어 있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그때그때 쪼개서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증여재산 가산액이 10년 전거 증여한 게 합산되거든요. 어, 합산이 되는 거예요, 다. 네. 그러면은 음. 무슨 얘기냐면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서 나눠서 이렇게 그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음. 합산되지도 않고 네. 증여 재산 공제도 각자 적용받을 수 공제도 받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율을 낮출 수 있겠네요. 어, 당연하죠. 사회자산은? 맞습니다. 아.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자녀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 직계 비속이라고 하죠. 네. 그 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내가 2천만 원을 그대로 줄수 있어요. 네. 그리고 11살 됐을 때, 즉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또 2천만 원 줍니다. 그땐 네. 11살이니까 미성년자겠죠. 네. 세금 하나도 안 냈어요. 21살이 됐습니다. 음. 10년 후에. 이때는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네. 그때는 5천만 원을 줄수 있죠. 네. 세금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31살 됐을 때또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 그럼 31살까지 네번줄수 있네요. 맞아요. 네.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1억 4천만 원을 증여를 했습니다. 음. 이 결론은 10년 단위로 증여했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된다는 라 어. 겁니다. 근데 만약 요 1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네. 그냥 31살 때 자녀한테 준다라고 하면 은 1억 4천에서 공제 5천만 원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네. 900만 원 정도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면 은 합산되지도 않고 음. 증여재산공제를 그때그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절세를 음.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어, 자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는 계산 구조 내에 채무를 차감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증여를 받는데 증여받는 부동산에 채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은행 대출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보증금. 음. 그러면 그 보증금을 내가 떠안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증여를 받으면은 네. 그 채무는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고 그 채무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음. 증여로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예. 대출이요. 전세 보증금이 2억 있으면 맞아요. 실제로 받은 거는 이제 3억 맞아요. ]이라고 보면 이건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잖 맞아요. 사나요? 그거를 아. 이제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음. 이제 받는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채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증여재산가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네. 증여세 부담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무조건 채무를 많이 하면 좋습니까? 라는 건데 네. 그 반대급으로 음. 채무는 주는 사람 입장이 원래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넘기면서 본인의 채무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세법상으로는 유상양도로 보거든요. 유상양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어, 됩니다. 그러면 증여를 해주는 이제 부모 보통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오. 그리고 자녀는 증여세가 작아지고 한 가족이니까 이게 따로따로 예. 볼게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울타리 아.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울타리로 보면은 채무를 없이 그냥 단순하게 증여하는 것보다 음. 어, 채무를 껴 가지고 물론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네. 합계 금액이 적으면은 음. 울타리로 봤었을 때는 세금을 더 적게 그렇죠. 낼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담부 증여도 잘만 활용하면은 음. 세금을 절세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 네. 특히 이 부담부 증여가 옛날에 우리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됐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율이 가산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그쵸, 네. 그때는 부담부증여가 큰 실익이 없었습니다. 음. 어차피 부모 입장에서 양도세를 너무 많이 그쵸. 내야 되기 때문에 음.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네. 지금네군데밖에 없거든요 네.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이 조정대상지역도 중과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까지는 세율이 중과가 안된다는 어,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은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절세 방법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시가 8억짜리 그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채무가 5억 원이 이렇게 껴있어요. 네. 근데이 채무를 부모님이 갚아준다. 그러면 이제 단순 증여가 되겠죠. 네. 그럼 자녀 입장에서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은 5천만 원 이제 공제가 되고 네. 1억 6천 5백만 원이 나와요. 음. 단순 증여로 가면은 네. 만약 이걸 부담부 증여, 5억은 너가 갚아라는 네. 조건으로 이제 간다고 해 보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8억 원에서 음. 5억 채무가 빠지겠죠. 네. 3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은 자녀의 증여세는 4천만 원. 오. 엄청 줄죠. 그러게요. 어. 근데 이제 한그 반대로 이제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한번 네. 계산해 봐야 됩니다 채무가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음. 양도가액이 5억 원이에요 그리고 취득가액은 우리가 이 부동산을 4억 원에 취득했다고 라 가정을 했을 었때그 4억 원이 그대로 오는 건 아니고 네. 아까 시가분의 채무액만큼만 우리가 네. 양도가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음. 취득가액도 4억 원 곱하기 8억 분의 5억 이렇게 비율로 안 음. 분해가지고 이제 잡아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5,600만 원입니다. 네. 그럼 자녀 입장에서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네. 부모님 입장에서 5,6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음. 그러면은 부모하고 자녀가 내는 총 합계 금액은 9,600만 원이니요 단순 증여했을 때 1억 6,500인데 음. 9,600으로 줄었으니까 거의 예, 뭐. 7,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 부모 입장에서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할때 예. 그 부담 그 가액 이게 네.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 울타리 책임이 많아질 수도 있고 맞아요. 적어질 수도 있고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부담보증일를 이용했었을 때 음. 채무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네.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잔위 입장에서는 적게 내지만 네.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음. 최소화할 수 있는 채무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 어. 그 채무 금액을 찾아가지고 음. 그 금액을 기점으로 해서 부담부증을 하는 게 어. 제일 유리합니다. 가장 그 유리한 지점을 찾는 어. 게키키인트네 어, 네. 맞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못 찾을 것같은데그래서왜 그러면 <웃음> 그렇죠? 음. 이건 그 채무 금액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보면서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네요. 근근데이 예. 부담부증여가 그래도 증여세에서 가장 절세 효과가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 네. 아까 부담부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떨 때안 낼까요? 차익 이 없을 때. 차익 물론 차익이 네. 없을 때도 안, <웃음> 안 내지만 비과세. 아 비과세. 아, 부모 맞아. 입장에서 비과세 대상이 이 주택밖에 없다라고 하면 양도세 안 내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네요. 좋죠. 오. 그러면은 단순 증여였을 때 아까 1억 6,500이었는데, 네. 부담부 증여로 간다 자녀에서는 4천만 원 증여세가 나오는데, 음.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비과세 대상이니까 음.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세금 부담 폭이 1억 2,500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오.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럴 때는 정말 음. 어, 울타리 세금이 네.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거의 네. 4배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어.